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, 요즘 영상을 하루에 한개씩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이라 바쁜 무드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트릭은요 바로 이 고무줄이 손가락을 통과하는 그런 마술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런걸 알고 계세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뭐 이런 거를 알고 계신데 저는 이게 아니고요 조금 더 재밌는 걸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여러분들 이 고무줄 보이시나요? 잘 보세요 고무줄이 검지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마술이었고요 이 간단한 마술을 어떻게 하면 은 간단하게 할수 있는가 사실 마술이 간단하면 그 방법도 간단합니다 일단 고무줄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고무줄을 검지와 엄지 사이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런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 고무줄을 검지를 왼손의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당겨 보세요 요렇게 자 그리고 이 검지와 중지 이 마디 있죠 마디 요뼈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요 뼈에 이렇게 걸어주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올리고 이렇게 이 이쪽 줄은요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쪽 줄은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검지가 그냥 중지 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? 그리고 지금 이 검지가 이 여기 이렇게 있는 줄 있잖아요 이거를 이 오른손이 이렇게 가려줘야 됩니다 안 보이게 해 주신 다음에 이 검지와 중지 사이에 힘을 푸시면 얘가 이렇게 나오면서 잘 보세요 나오면서 이렇게 검지가 고무줄 사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? 어, 정말 간단한 만큼 어,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이거를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처럼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